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민입니다. 브론서 김현석입니다 오늘도 저희 알랑가몰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이고 뭐. 자, 오늘 저희 알랑가몰라 시간에서는요. 왜내 헤드폰은 네.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가? 볼륨이 네. 작은가? 네.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뭐야 좋다나? 이게? 어, 좋다 그래서 <웃음> 샀는데. 어, 어, 어. 좋다매? <웃음> 어. 이렇게 소리가 멀쩡하게 안 나는 우리가. 기분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사실 임피던스라는 말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임피던스가 뭔가요? 저항이죠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저항의 일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어려운 <웃음>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저항 반대하는 힘 음, 음. 그쵸 예를 들면 저희가 쉽게 접하는 물건들 중에서 제나이저의 HD600 있죠 네. 그거 저희가 맨날 구동하기 까다롭습니다 저항이 음. 높습니다 임피던스가 네. 높습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HD600의 입력 임피던스 자체가 높아요 저항하는 힘이 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출력기기에서 덥나 써야 돼더 써야 어, 돼 밀어줘야 돼 예, 완전 그러니까. 세게 밀어줘야 돼 그래서 저희가 HD600을 샀는데 아 소리가 뭔가 이상합니다 소리가 비빌거리는것 같아요 뭐 이상해요 그거를 핸드폰으로 주니까 그런거야 <웃음> 맞아 핸드폰이 출력이 세지 않기 <웃음> 네, 때문에 네. HD600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런 임피던스가 높은 음. 헤드폰이나 이어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음. 음. 출력기기에 출력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헤드폰앰프를 따로 네. 쓰시거나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냥 출력을 높여주려고. 보통 이제 흔히 얘기하기에 임피던스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라. 음. 전류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라. 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음.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저항이 높으면 세게 밀어줘라.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고게 정답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임피던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딱요겁니다 세니까 세야 돼요. 저항이 세면 네. 세 출력으로 밀어줘라. 안 그러면 이걸 구동을 못하거든요. 그것만 잘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알람과 몰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 였습니다. 프로듀서 김현승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